오 사이에 100만명의 조회수와 5천명이 넘는 댓글은 가희 김호중님의 인기와 그를 지키려는 트바로티 팬들의 팬심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편집 본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지는 아리스 회원들의 댓글 오늘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오미연 배우님 정말 인생 선배다운 존경스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씀, 호중씨가 큰 힘을 얻고 큰 용기가 될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 마음 같아 눈물이 납니다. 저도 지켜주고 싶어요. 비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킹 김님이십니다. 맞아요, 보속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쩌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너무 공감합니다. 역시 품격의 오미연님답습니다. 거의 대스타를 흠집내려 한 가십 수준의 저질 찌라 진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숙해야 합니다 간만에 나타난 초인류 인재는 키워줘야 합니다 사실 천재가수 김호중님을 대한민국 위에 월드스타로 키워줘야 합니다 박프레이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로트는 들어보지도 않고 클래식만 듣던 이들이 어느새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꼭 김호중 가수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만 같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도 좋은 모습, 멋진 모습의 배우로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미영님, 그냥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되지 왜 다른 걸로 그걸 비판하는지 정말 이해 안 되네요.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 이 자리까지 왔음 잘한 것에 대한 박수만 필요할 뿐 뭐가 있나요? 제발 노래하는 김호중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가슴을 올리는 목소리에 많은 위로를 받는 한 사람으로서 오미연 배우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네요. 감사하고 고마워요. 홍 기자님, 오미연님 사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원래 과거부터 찐팬입니다. 용기 백배 되는 말씀, 참 지금 모두 듣고 싶은 말씀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가끔 코스트코 소식 주실 때 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참 아름답게 세월을 이겨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미연님의 영원한 팬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주 보여주세요. TV에서도 댁내에도 건강과 행복, 축복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기자님. 오미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김호중님의 찐찐 진짜로 좋아하는 가수가 호중님이랍니다. 오미연 선생님처럼 저 또한 트럭 관심 전혀 없다가 미스터 트롯에서 호중님 처음 봤을 때 노래하는 소리 들어보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후쭉 김호중님 팬이 되었는데요. 끝없는 흠집 내려고 많이 기사들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아팠죠. 그럴 때마다 우리 김호중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우리 호중님 인스타 유튜브에 용기와 힘을 주고 응원했지만 늘 더는 속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었죠. 정말 속상했던 적이 많았어요. 프로그램에서 편집은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상처 이렇게 받았는데 당사자인 우리 호중 씨는 어땠을까요? 정말 속상할 우리 호중 씨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어떤 가수를 이렇게 관심 갖고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 같은 우리 호중씨 그래도 힘내서 군대 갔고 지금은 훈련소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오면세님 좋은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요. 저 또한 매일 우리 트바로띠 김호중님 노래 들으면서 마음 추스리고 우리 호중님 위해서 세월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있으니 우리 킹 호중님 다시 돌아와 좋은 노래 많이 불러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돌아와자요. 킹 호중님 화이팅입니다. 눈물나네요. 이런 글들은 정말 어쩜 이렇게 아끼시죠? 어쩜 이렇게 같은 마음일까요?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의 흠집을 파내기보다는 덥자는 말씀에 귀기울입니다. 저도 우산이 없어요. 노래 참 좋아하는데 더 반가워요. 전유경님. 감사합니다. 오미연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별림 팬들의 마음은 다 이렇게 같은 느낌, 같은 마음이군요. 저만 이러한 기분인 줄 알았는데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보배로운 우리 별님 이렇게 많은 팬들이 이렇게 간절히 그리워하며 좋아하고 있으니 항상 힘내시고 나쁜 기사는 보지도 듣지도 마시고 그 훌륭하고 고급진 목소리 듣게 해주셔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살았어 고맙소님이십니다. 김현숙님 감사합니다 오미연 배우님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못 열어보고 있다 감사하단 댓글을 많이 보고 오늘에서야 찾아 열어봤어요 배우님 진심 어린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울컥하네요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호중씨는 정말 잘될 겁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이 영상 호중님께 꼭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호중님 좋은 노래로 행복감과 삶의 희망을 찾으며 사시는 팬들 많으세요 함께 살아가서 감사하며 행운이라 생각한답니다 배우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함께 호중님 노래 들으며 함께 행복해요 우리 감사합니다 김현숙님 <웃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 정말 무서워서 영상을 못 보러 온다는 이 내용이 저에게 정말 진짠 하고 가슴에 와닿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호중 씨 기사를 열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냥 호중 씨의 노래 그 자체 현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불러줄 호중 씨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몽글이 몽몽님 말씀 하나하나가 신금을 울리네요 호중님이 힘드실 텐데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흠짓내려는 사람들은 일부고 그 사람들 주변에서 손가락지나 받는 사람일게 뻔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죠. 전 특별히 호중님 팬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용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라는 사람 진짜 이상하게 봤거든요 불만이란 불만이 속에 철이 가득 찬 사람이 양아버지 호중님 성장하면서 기댈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요 힘내십시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미연 선도 건강하시고 호중님에게 든든한 팬으로 행복하세요 서연희님입니다 댓글 잘못 쓰는데 댓글 남기고 싶어요. <웃음> 호중님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이 있었는데 딱그 말을 해주셨어요. 보는 내내 맞아 맞아 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호중님 음악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고 지내는 곧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가득 따뜻한 말씀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영희님 오미연씨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호중님한테 돌 던질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호중님 에세이집 읽어보니 참 과거 방송 내용이 많이 부풀려진 것 같네요. 호중님은 참 대인배인 것이 아니라고 반복도 한번 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꾸준히 기부하시고 세상에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어른인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혁의 선배님으로서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미연 배우님 평소 좋아했지만 호중님 평가하는 거 보고 더욱 신뢰가 갑니다. 긴 인생 험한 산을 넘고 넘으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밝게 보며 얼음처럼 말해주시는 것 보니 더욱 공감합니다. 미국에서 숱한 어려움 서브 프라임을 넘기면서 이제는 고난이 끝인가 했는데 다시 코로나로 직격탄. 타이어를몇년 몇년 앞두고 힘들지만 호중씨 노래로 위로받고 어른이 돼서도 미국 와서 울타리 없이 사는 게 고통이었는데 어린 호중이가 울타리 없이 배회하면서 힘겨운 소년기를 넘겨서 여기까지 와서 노래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된게 너무 고맙답니다 배우님과 함께 좋은 사람으로 미래를 열길 응원합니다 언니같이 따스함 있는 배우님 사랑합니다 부르조아님 역시 산 세월의 시간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보니 인생에서 별거 아닌 게 많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조심 말씀 기억하며 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살면서 잘못한 일 없이 살아온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잘못한 길을 되돌려 다시 오른 길로 가면 끝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김호중 님 응원합니다. 힘든 과정 겪고 이겨낸 것처럼 잘 이겨내길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노래 늘 곁에서 들려주길 부탁드립니다. 조현주 님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 살았어요. 그 잘못 살았다고 그 사람 짓밟고 꺾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잘 살아볼 기회가 없지 않을까요? 기회를 줘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더잘살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짓밟는 거는 쉽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여러분도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이 5천 개가 넘는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김호중 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한편에서는 김호중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뭐 어쨌든 흠집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이 자체가 김호중 씨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를 열심히 해도 김호중 씨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분을 막 격려해서 좀더 열심히 살게 더 노래 잘하게 해주는 것도 대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한 행동이 정말 월드 스타가 될수 있는 어떤 사람을 짓밟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폴포츠라는 어~ 그분 테너신가 어쨌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세계적인 가수로 그분을 만드는 데에는 그 팬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호중씨가 더 젊고 앞으로도 활동할 기간도 더 많고 또 우리 호중씨 팬으로서는 호중씨가 폴포츠보다 저는 더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그 어쩜 폴포츠보다 더 훌륭한 가수로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팬심으로 키울 수도 있는데 아 우리가 조금, 조금만 마음을 너그럽고 조금만 따뜻한 마음으로 호중 씨를 봐주면은 이 월드스타가 되어서 세계로 또, 또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을 한번 다시 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박수친다고 안될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짓밟고 꺾는다고 될 사람이 안 되지도 않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흐르는 세월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 은 젊은 시절보다는 저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뒤평가를할 적에 정말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의 댓글이 너무 저한테도 격려가 됐으니까 호중씨에게도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댓글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찐사랑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리스펜 카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